선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선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이 강의를 하게 되어진 목적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어제 배웠고 오늘 또 배웠던 것처럼 이만이는 무슨 계시를 받았죠?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만이가 예. 네.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세워지냐면 1984년 3월 14일날 신천지가 이제 창립을 하게 되어 줍니다. 신천지가 창립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만희가 무슨 말하냐면 나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유일하게 나만이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정말로 이만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이만희만이 가르쳤는가 아니면 1984년 이전에 이미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가르쳤던 것을 이만희가 거기에서 도용하고 베끼고 짜깁기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강의가 오늘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 이만희가 그 홈페이지에서도 기록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삭제해놔서 하도 그게 예, 논란이 되니까 삭제해놨습니다. 1957년하고 1967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1957년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 박태선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7년에. 성령의 게시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간게 아니고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두 57년과 67년에 가게 된다면 이두 곳이 정상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 과연 그런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예. 57년과 67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정말로 6천년 역사 속에서 이만이가 정말로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먹어서 유일하게 그가 가르친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림이 보이시죠? 예, 그 글이 뭐냐면 이만이 씨가 부채를 들고 써있으면서 그 옆에 조그만이게막 글씨들이 막 써져 있습니다. 그 이제 이만이가 직접 적은 시인데 그 시를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적 옮겨 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뭐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위에서부터 어그큰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는데 까짓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6천년 깊은 밤 청계 소리에 놀랜 잠눈 떠진다. 새 아침 빛 신천지에 솟아 떼는 조화 여명 일세. 송구영신 호시절은 만물 고대 신천지 운세라 6000년 봉환책 천국 비밀 일곱인 신천지 열쇠 문 열었다. 에서 보면 몇년 동안 봉함되어져 있답니까? 6000년 동안 봉함되어져 있던 천국 비밀을 누가 신천지에서 뭐예요? 문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들 누구만 자기만 자기에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신천지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필자는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필자는 주재림시 등 예비할 말씀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각종 신학세계를 찾아다녔으나 가는 곳마다 필자가 찾는 주님의 말씀은 찾지 못했고 모든 모임마다 사람의 모임이요 하는 말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뿐이었으며 그 누구 한 사람 성경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여 필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채 성도와 천국에 실어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것이니 보고 깨달아 그토록 원하는 소망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예,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자기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수많은 곳에 다아있다는거예요 근데 뭐요다 사람의 가르침이요, 사람의 모임이었고 거기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야 자기가 계시해줬어. 그래서 그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다? 선도와 천국이라는 거예요자 그러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열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열 가지만 얘기했다 적어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 이긴자 교리, 이긴자. 여러 예. 지금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이긴자를 기다리는 거죠. 예, 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한 목자, 그 목자가 누구다? 이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긴자가 누구다라는 겁니까? 자기다라는 거죠. 예. 자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은 시작.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약속한 것이며,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긴자 한 사람을 약속해 놓은 글이다. 현재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의 목자는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옛날 야곱이 육적으로 열두 아들나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만든 것처럼 영적세 이스라엘이 되어 열두지파를 창사하고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것이 곧 이긴 자라는 증거입니다. 네. 자기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열두지파를 어, 어,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긴 제이자 교류를 자기가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2번이 뭡니까? 예. 네. 자, 우리가 이그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네. 성경론은 뭐에 저 그게 봉합되어져 있고 그것을 뭐로 비유로 아.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청 성경의 그 비밀이 비유로 봉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천지가 가르치고는 교리죠. 자, 기다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따가 이제 다른 이단들하고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적어놓거든요세 번째는 뭐죠? 비유. 어, 비유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반나무새에서 풀어봤으니까 알죠? 시는 뭐였어요? 말씀. 예. 네, 파트 네, 뭐였습니까? 마음고 또 세상도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나무는 뭐였습니까? 사람. 네, 사람. 예. <웃음> 네, 새는 뭐였죠? 성경. 영. 예, 벌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비유풀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성그 신천지 비유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아니면 사람, 대부분 말씀 아니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데 이 비유풀이 비우프리, 이 비유풀이도 결국 뭐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거기 보게 되어지면 보혜사 예, 이만희 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계에서 오는 보이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보이사 성령을 받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보이사람 이름으로 와서 가르치신다. 모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의를 쓰라 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오 그 속에 있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와 같이 이긴 자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이긴 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은 곧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영은꼭뭘 들었으죠? 6을 들었으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받을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말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긴자가 지금 이만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만희 안에 이만 뭐? 성령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만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희가 가르치면 신천지 교리 중에 두 중인 두 감남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게시록을 보면 두 층인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이 교리도 과연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번 여섯 번째로 뭐냐면 동방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도 또 다른 이단들도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 뭐죠? 동방의 의인 교리지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본장의 동방은 하늘에서 본 동쪽이며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곧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명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본장의 해돋는 곳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가 해돋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성구도 없다. 하늘 연계에 올라간 요한은 하늘에서 본 해돋는 동방이 어디인지 알 것이다. 동방이 결국 어디다니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가운데 속에서도 어디예요? 신천지가 있는 14만 4천이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방의인의 교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로 많이 배웠던 것이 있죠. 목자 선택교류입니다. 이게 이제, 목자 선택교류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아담. 예. 그 다음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 노아. 죄송합니다. 저보다 절 잘하십니다. 예. 예.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여수와. 그 다음에 예수님. 예. 이만희. 이게 이제 목자 선택교류지 않습니까? 선택했는데 실패하니까 다른 선 다른 목자 다른 목자 다른 목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목자 선택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약속한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목자 선택 교리지 않습니까? 또한 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가 뭐죠? 네, 배도자 세례요한. 네,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겁니다. 네, 왜 세례요한을 배도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디 가치죠? 오게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게 가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질문 던지죠. 무슨 질문 던집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요베도자예요베도자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은 아홉 번째는 뭐죠?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 전에 다르게 말하면 또 사람이 있었다는 이중 아담론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신천지들이 그 이번에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가인 그 아담님이 가인과 아비를 하잖아요. 근데,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는, 이제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 어, 그래요. 누가 죽일까봐.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과, 아담,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봐, 아담은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또창세기 보면, 부모가,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뭐야, 여자와 하나 되려는 거야. 아, 봐, 아담에 뭐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 열번째는 뭐냐면 이만이 신격화 교류입니다. 아까 이 앞시간에 배우신 것 같아요. 에, 이만이 신격과 대, 교리에 대한 어떤 그, 그들이 적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있다 옮겨놨는데 거기에 보게 되시면 거기에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은두 번째 밑줄 그어진 곳과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밑줄 그어진 곳. 구약은 거기에 시작.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약속한 것이며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긴 자한 사람을 약속해 놓, 놓은 것리됩니다 현재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의 목자는 하늘에서 본 그들의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곧 신격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이전 시간에 배웠던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를 뭐 주,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들의 내면 속에는 누가 있냐면 가르침 속에는 신천지, 아그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결국은 누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막 사진들을 붙여놨습니다. 그 사진들을 붙여놓으면 그다뭘타고 있습니까? 흰말 타고 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예, 게시로에서이흰말탄에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게 되어지면 흰말탄 사람이 이만이만 이만 있는 게 아니고 <웃음> 박명호도 있고 양 안상홍도 있고 양도천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이제 그런데 이건 보여요? 다 벤치마킹 온 거예요. 예. 이 백마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곧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 모든 신격화 교류입니다. 근데 정말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이만희가 성령의 게시를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게시하고 깨닫게 하시고 본 것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984년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금방 사진에서 본것은 것처럼 박명호나 안사우나 양도청이나 이런 사람은 이만희가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벤치마킹, 벤치마킹. 자, 그것이, 이것이 이제 신천지의 주교리 10가지다라면, 그럼 지금까지 이단들의 주의 교리와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에, 다른 이단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쳤을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가르친 것을 이만희가 깊게 하고 베낀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성도입니다, 김성도. 이 김성도가 우리 한국 교회의 최초의 원조입니다. 원주.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원조인데 이 사람이 가르쳤던 거 교리가 1, 2, 3번으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림주는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족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게 뭐예요? 동방교리죠동방의인교리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종주국으로 찾아온다. 이게 뭐예요? 아까 인천에 비행장을 만들어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인천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배우러 온다는 라 거예요. 데 이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최초의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었던 원조였던 김성도가 이미 뭐였어요? 가르쳤어요. 이분을 보실까요? 시작. 제풀이는 제 남녀관계다. 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잖아요. 이것을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니고, 남녀, 남과 여자의 뭘로 보는 겁니까? 성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이게 한국의 최초의 비유풀입니다. 네. 자, 세 번째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이름주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구름 타고 오신다. 네. 구름이 구름이 아니고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뭡니까? 비유풀이죠, 비유풀이. 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김성도가 가르쳤던 것 가운데 동방의 의인도 나오죠. 또 비유풀이도 나오죠.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예요두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문선명입니다문선명문선명 네, 문선명 씨가 그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정득은 씨하고 김백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정백문하고 그 김백문하고 정득은의 영향을 받았던 이문선명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도자로 이야기합니다. 원리 강론 있죠.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원리 강론 172페이지에서부터 178페이지까지 장구하게 써놓은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이거야. 두 번째 보게 되었으면 양가로 2번 보시면 무슨 가 무슨 섭리시대가 나오죠? 복귀 기대 섭리시대.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목자 선택 교리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모세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이것도 원리강론에 보면 100페이지가 이상이 넘는 그 것을 차지하면서 이걸 가르쳐요. 복귀섭리. 네. 이만희가 선택하고 있는 목자 선택 교리. 베일이 네. 7번에 있는 목자 선택 교리와 8번에 있는 베도자 세례 요한의 교리를 누가 이미 썼다는 거예요? 문서명이 썼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3분 남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등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서의 허다한 낱문제들이 이미 예수님 자신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사로서가 아니고 누구나 공통하게 알수 있도록 밝히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된다.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문서명이가 뭘이 봉함되어져 있는 비유와 비사로 봉함되어져 있는 것을 누가 문서명이 자신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밑에 참고해 보면 신천지 신탄의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 중에 김검남, 김병희는 어디 출신이다고요? 통일교 출신입니다. 이만희가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계시를 받아서 한게 아니라 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에, 이곳에 가서도 저곳에 가서도 많은 것을 배워서 뭐한 거예요? 베낀 거예요. 베낀 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아까 57년과 67년에 들어갔던 박태선과 유재일 장막성입니다. 그세 번째 박태선박태선이 사람은 뭐냐? 이긴 자의 원조. 이긴 자를 가장 먼저 활성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박태선 씨 얼굴 열폐 뭐냐면 그 적어져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의인, 감남나무, 구례사자, 영모님 이긴 자. 네. 여기 보면 나오죠? 동방의 의인, 두 감남나무, 또 이긴 자. 이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박태선 씨가 이야기했어요. 이 박태선 이 씨가 만들었던 전두관에 그 이만희가 57년에 들어가서 몇 년이냐면 10년이 있어요, 10년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워서 나와서 자기가 이러고서 뭐예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젤의 장막선전입니다 유젤의 장막선전이제 교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텐데 여기 이만이가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 교리하고 대동서유예요. 왜 아까 67년에 장막성전에 들어가거든요. 자, 한번 거기 주요 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신천지의 대부분의 교리는 바로 이 장막성전의 교리들에서 유래했다. 유재열 씨는 자신을 뭐라 부른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만희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가르친 것처럼 내 나의, 내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말해 이것을 이만희가 한게 아니고 이미 누가 했다고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유재열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지금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양가로 2번을 보십니다. 시작. 교주 유지엘을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아, 그 믿는다. 그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자, 5번을 보십니다. 양가로. 시작.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일곱인으로 봉환된 책을 먹었고 열방선지자로 만민의 기호로 삼은 종이라고 주장했다. 자,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어요. 어, 어, 오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일곱인으로 게시록이 나오는 일곱인으로 봉환 책. 그 게시록을 받아 먹은 자가 누구였어요? 유지엘인 거예요. 자, 6분도 보십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구원은 한 나라를 택하여 이룬다. 그곳은 해돋는 곳, 곧 봉방에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예. 7분도 보시겠습니다. 어린 종은 망국을 다스릴 철장권세를 받은 자이다. 예. 이만희가 르치는 중에서 철장권세를 받은 자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재의 장막선전에서 나옵니다. 8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 종은 인치는 사명을 받았으며 입맞은 자만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와 구원 받을 수 있다. 네. 9번도 보십니다. 시작. 계시록의두 중인은 유제일과 유인구이다. 계시록에 네. 나오는 두 중인 두 감남나무 누구냐. 그때 당시 유제일장막선자일 때는 유제일과 자기 아버지였던 유인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만이는그 사람만 바꿉니다. 자기하고 홍종이하고. 사람만 바꿔요. 자, 10번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비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날 말세지말을 당하여는 신량한 것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그대로 일러주는 것이다. 예, 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뭐요 비유와 비사로 됐다는 라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와 누구에게서 박태선하고 유젤의 장막선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도용해온 것이면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김풍일씨가 나오는데 이 김풍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도 이기는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기독교의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그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경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성경은 말일이 되기 전에는 알수 없도록 기록되었다. 성경을 알수 있는 때가 되었다. 불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구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알수 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 비의 유 말씀은 짝의 말씀을 통하여 실상으로 알수 있다. 아담.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아담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담 이전에 흙으로 창조된 사람들 성경에 아담의 부모가 있다. 지옥에 간 세례요한의 정체 예수를 데려갈 세례요한 지옥에 간 세례요한. 어때요? 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6번에 이영수 7번에 조의석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기다 이긴자, 감남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박태선 밑에 있었던 전도관 출신들이 대부분 다뭘 가르치냐면, 이긴자의 교리를 다가르죠그 다음에 이제, 주인애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 사람도 전도관 출신입니다. 전도관 출신인데, 이 사람의 교리도 아주, 예, 신천지 교리하고 엄청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요 교리 그래가지고. 시작.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은 역사설, 예언설,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형리사학과 형리하학으로 나누어 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우주만상을 들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야, 문구가 더 좋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역사, 예언, 교훈. 예. 네. 그건 2층만 좀 바꿔줬죠? 역사, 교훈, 예언. 그리고 뭐 비유, 비사, 상징, 거울. 네. 자, 그 다음에 또좀 내려와서 성경말씀은 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말씀은 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우주만상을 들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뭘 풀어놨죠? 비유를 풀어놨어요 구름은 육체, 해달, 별은 사람, 별은 사람, 독수리, 귀신, 왕, 비둘기, 성령, 가증한 새, 귀신, 더러운 영, 열매, 사람, 땅, 육체, 씨, 말세상, 밭세상, 사람, 염소, 거짓, 목자, 개, 사람.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누가?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구인회. 이 구인회도 누구 밑에 있었다고요? 응. 전도감 밑에. 이마도 누구 밑에 있었다고요? 에이, 전도감, 박태섬 밑에. 둘이 어때요? 비슷해요. 자 보이사 스승은 넘겨서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사는 스승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보의사 성령께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짝과 짝을 찾아 풀이하여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셨다. 6천년 동안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했던 창세로부터 감춘 옛 비밀 에덴 동산 창조 역사에 대해 가르치셨고 성경에 감추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을 풀이하여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보의사 성령 영이 아니라 사람이며 제림 예수이며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도 자기들이 뭐라 그니까 6천년 동안 감추었던 것을 보였다,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누가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구인애가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로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보고. 깨달은 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자기가 도용하고 베끼고 짝깊게 한것 같습니까? 네. 이걸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독특한 게 아니다. 그게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까 몇년몇년 몇년 이야기했죠? 1957년, 1967년. 예. 뭐 어떻게 해서 갔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만희가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예. 1957년하고 1967년에 57년에는 어디로 가라그랬고요전도가 밭에서 밑으로. 67년에는 어디요? 장막성전. 유재열이 있는 곳. 자 정말 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정말로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우리가 파헤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악령이든지 이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 그 홈페이지에 처음에 딱 메인 홈페이지 에딱 있었던 건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지금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근데 일번 이제 전도관 그 박태선 거기 봅니다. 자 네. 거기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이 1957년 고향 땅 야외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계시에 따라 전도관에 입교해서 1967년에 또다시 성령의 계시에 장막산전에 갔다고 하면서 자신이 전도관에서 10년 동안이나 있었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계시에 의해서 갔다는 전도관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자, 지금 밑에 있는 그 그리스죠. 박태선 일가의 호놈은 이것은 언제 이것이 보도된 거냐면 1957년 외도로 6월호에 에 있었던 거예요. 1957년 6월호면 누가 이만희가 성령의 계시를받다 가던 그 해에 보도된 겁니다. 뭐냐면 아까 그 박태선이가 누구에게 그 영향을 받냐면 정득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이 정득은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는 하는 것을 뭘로 풀어갈까요? 성관계로 풉니다. 예. 성관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관계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선명도 가르치는 뭡니까? 피가름 교례예요 예. 근데이 정득은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예. 문선명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태선 씨도 그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믿고 자기 형수하고 장모하고도 성관계를 합니다. 누가요? 박태선. 전두관의 창시자였던 이 박태선이가 정득은과 수많은 이런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하냐고요? 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도 성관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누구하고 장모하고 형수하고도 성관계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피가름한 거예요. 혈분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박태선이가. 이것이 언제 보도됐다고요? 1957년 6월호에 보급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네. 그 박태선의 피가름 관련 신문 기사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던 것이 나타나는데 자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듯 박태선 씨는 1957년에 형수와 장모와도 성관계를 갖는 등 그의 엽기적인 혼음행각이 일간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이만희 씨는 성령의 계시에서 전도관에 들어갔다며 그로부터 무려 1 0년 동안이나 전도관에 있었단다. 그렇다면 그때 그에게 역사한 영을 성령이라 할수 있겠는가? 이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희를 이끌어서 이런 곳에 들어가게 했느냐라는 거야. 하나님 이시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탕명가 씨가 쓴그 책에 보게 되지만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박태선이 나중에 어, 예수님에 대해서 책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예. 예. 그렇게 써놨어. 그리고 이것이 또그 박태선이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98%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근데그 밑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배웠겠어요? 정상적인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이만희로 그족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그림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 시작! 박태선 씨는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라 했였고 한국을 성경에 나온 동방이라면서 자신을 감남나무 이긴 자 하나님이라고 했던 희대의 영적 사기꾼이다. 네. 이게 이게이 이게, 사람이 누구예요? 박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7년에 이만희는 당당하게 자기가 밝혀요. 어디에 들어갔다고? 전도관에 박태선 밑에 갔다고. 그 밑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1967년 유재일 장막선전에 성령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장막선전 유재일의 장막선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몸 담았던 장막선전 또한 명백한 이단사입비 집단이었다. 그런데 그는 장막선전이 마치 성경적인 단체였던 것처럼 얘기한다. 아니, 성경적인 단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말의 기독교 세계를 또 대표하였던 곳이라면서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를 펼쳐간다.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시간에 개시록의 아, 실상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네.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 아까도 그 멸,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꾸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의 모든 사상들이 싹을 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66년에 어떤 일이 있었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유재열의 장막선전이 시작되어 지금 계기가 있어요. 1966년 3월 1일 날, 유재열이 굉장히 막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땀이 나니까 뭐하겠습니까? 시끄러워야 되겠죠. 우물가에 몸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유재열에게 확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27명의 성도들이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유재열이 뭐냐면, 예, 두루마기를 먹더니 두루마리 입에서 막뭘 빼내요. 어, 막 빼내니까 그것을 다 모아놓으니까 뭐가 되냐면 뭐가 됐을까요? 성경책이 됩니다. 성경책. <웃음>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 이게 유제열의장모학 성전에서 유재이의 그 환상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 다음에 자기 입에서 막 두루마리를 빼고 책을 빼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성경책이 만들어졌그 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까? 예, 성경책이 있었는데 또 무슨 책을 만들었어요? 성경책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예. 그래서 예, 그 밑에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 자 줄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루마리를 하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다 먹은 유재열은 누운 채로 종이테이프 같은 것을 잡고 입안에서 끄집어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다고 한다. 예. 그래서 유재리이가그 책을 펴면서 뭐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한번 보시까요 계속 책을 펼쳐보던 유재는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울었고 또한 장을 넘기던 이마를 찬뜩 찌푸리면서 인상을 썼다고 한다. 그것은 심판의 광경을 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신비체험을 지켜본 27명의 증인들은 막거리에 들어가서 게시받은 대로 청계상계속속에서 증거장막을 짓고 6개월간 기도생활을 했으니 그때가 1966년 4월 4일이었다고 라 한다. 이것이 장막성전의 공적인 시작이다. 66년 몇월? 4월 4일. 그 다음에 67년에 이만희가 이제 성령의 게시를 받아서 어디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거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계신 것 같습니까? 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재열 씨가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종이테이프 같은 것을 꺼내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다는 이 환상은 장막성전의 출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시에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의 성경책을 그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환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준 영은 악한 영즉 악령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간 이만희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 들어간 게 아니고 악령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그 밑에 있는 글이 뭐냐면 유젤 장막성 중에 있었던 뭐 혼음사건 그것을 예,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냐라는 거죠. 자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천주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이 1957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성령의 개시에 의해 박태선의 전도관과 유시엘의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개시에 들어간 전도관은 사이비 단체로 우리나라에 큰 무리를 일으켰으며 그 교주인 박태선 씨는 역기적인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는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종이테이프 같은 것을 꺼냈더니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의 성경을 그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마이가 주장하는 성령의 계시에 따라 행한 행동들은 조작된 것이든 아니면 그에게 역사안영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도 뭐 하겠어요? 아, 다뭐한 거? 아, 잘못된 거? 백겨온 거? 이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한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약속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속이기 위한 계략이요모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있으니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또 사명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